도서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번째 날이고 아무래도 이제 도서전 관람하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립니다 시끄러워 이제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의욕이 없어요 지금 <웃음> 의욕이 없어가지고 아좀뭘 먹어야 이제 조금 텐션이 올라갈 것 같아요 <놀람> 12시 반쯤에 나오셨대요. 지금 1시거든요. 다시 돌아오라고 할까요, 여기로? 멀리 안 가셨으면? 기다려봐요. 지금 입력 중이십니다. 한세님 돌아오세요. <웃음> 이미 지하철 탔대요. <목소리> 국주와 한세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A관은 기존 출판사와 외국 출판사, 잡지 등이 있고 B관은 아동책이랑 독립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A관, B관을 둘다 둘러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5월달 중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서울 국제 도서전 티켓을 예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입장을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밥 먹으면서 이렇게 티켓을 미리 뛰어나는데요 이거 보여주고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입은 애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냥 학교에서 단체로 왔나봐.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로 안와도 여기 근처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코엑스에 어, 온것 같아요. 바람직한 아이들이야. 지금 여기 일단 들어와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는데,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웃음> 아는 출판사도 안 보이고, 일단 들어오니까 A관은 외국 출판사들이 많이 보이네요. 나 아는 거 없는데 어떡하지? 어디서부터 가야 거야? 아무래도 요 종이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대충 일단 A, B가 있고요. 어... 뭐 숫자들이 막 있고, 일단은 뭐 이정도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한눈에 잘 들어오진 않네요 제가 이런 도표를 잘 못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잘 모르겠어 이거 봐도 잘 모르겠어 그냥 걸어다니면서 눈에 띄는 거 보면서 어, 좀 구경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지역서점종합전시관인데요 이렇게 지도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인상적인데요 여기는 이제 서울시 지도고 여기는 이제 전국 지도입니다. 아, 지역서점 뽐내기 아, 이게 지역서점을 찾아서 내가 표시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이벤트를 참여하는 거네요. 안타깝게도 군산이사전주 <웃음> 지역서점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딱 생각나는 데가 없어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벤트 참여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도서전이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첫날이고 제가 점심 먹고 왔는데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그런 북적임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나름 뿌듯하고 아마 주말에 오면 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주말에 여기는. 근데 저는 주말에 못 옵니다. 이제 애기가 어린이집에 안 가고 제가 애를 봐야기 하 때문에 주말에 여기 유모차 끌고 오는 거는 해리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도 어 그래도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역시 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구경해야 되죠? 아. 여기에는 이제 줄거리가 아. 있어요. 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요부스 아, 요거는 조금 이제 책이 커버 작아서 앞으로 뺀 네네, 건데, 네네, 원래는 네네. 여기로 설명을 했던 게요. 아. 뒤에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네. 새로, 네. 새로 출판된 책들이고, 아, 네. 앞에 아. 있는 세 권은 이제 작가분들이 네. 책을 쓸때 감명받은, 영감받은 아. 책들 아니면 이제 본인이 작가가 네. 되게끔 도와준 책들을 소개해 주는 네. 또 이제 어... 추천작 품들이라고 어... 생각을 하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 칸씩 한 칸씩? 그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웃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아,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오,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안에서 작가님들이 지금 소설을 쓰고 계신데요 근데 30분 만에 써주신다는 거예요? 네, 저 10분 정도 아, 이벤트를 하고 인터뷰하고 네, 30분 정도 작가님이 그 이야기를 토대로 소설 써주시고 아, 그 다음에 아, 인사해서 드리는 이벤트 아, 정말요? 내 네, 이야기가 아, 소설이 된다는 아, 무료예요네 응. 이거 무료에 비해 근데 작가님들 너무 빡세신 거 아닌가? 하하좀빡세그런 표정이 안좋으신거 같은데 <웃음> 네 이거는 뭐 쓰는 건가요? 하신 나 네. 작성하셔가지고 네. 여기 붙여주시면 네. 목공연필하고 포스터 같이 드리고 있어요 아 이거 이거 목공연필? 네네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포스터도 아무거나. 괜찮다 네, 아무거나 원하시는만 아. 작성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저기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잡지 구매하면 무료 증정그 네. 남성 잡지 하면은 맥심, 맥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맥스 큐라는 데도 있네요. 여기 이제 출판사들도 많고 작은 동네 서점들도 많이 참가를 했는데 보니까 부스마다 이벤트를 다 진행을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SNS 해시태그 이벤트부터 뭐, 크게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 뭐, 아까 그 윌라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회원가입을 하면 오디오북 서른 권을 들을 수 있는, 어, 그 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카드에는 QR코드가 있고요. 그 QR코드를 이제 인식을 하, 하면은 윌라 앱에서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 뭐, 생수 한병 증정, 이런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이벤트 다 참여하시면서 어그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아 뭐야 나 지금 계속 돌아다녔는데 A홀에만 있었던 거였어요. 여기 <웃음> 보니까 B홀이 또 있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B홀로. 인터넷 보니까 저크 수업입니다. 뭐아이디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2시부터 한강 작가님 그 말씀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한강 작가님께서 인터뷰를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에요 리시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저렇게 나긋나긋하고 굉장히 차분하게 말한다는 것도 정말 재능인 것 같다는 <웃음> <웃음> 저는 이렇게 사람 많고 좀 시끄럽고 이러면 저 자체도 좀 업이 돼가지고 약간 오버액션도 하고 그럴법 한데 황금 어, 작가님은 끄떡이 없으시네 삐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출판물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강연하는 그런 부스가 마련이 되어있고 근데 이제 저는 재밌는 거를 찾고 있는데 재밌는 건뭐있나에 A홀에서는 제일 재밌었던 게그 작가님들이 10분 저를 인터뷰하고 그리고 30분 동안 제 이야기를 주제로 소설을 써주셔서 그걸 인쇄까지 해주는 거 아까 거기가 A홀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 같고 아니, 여기 지금 B홀에서 제일 재밌는 걸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많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웃음> 아니, 재밌는 거는 여기가 제일 재밌을 텐데 네, 그래가지고 다책 보고 이러는 거라 네, 맞아요 여러분, 드디어 찾았어요! 미, 제일 재밌는 거 VR 이는거 <목소리> 아저씨어 <웃음> 이거 되게 뭔가 그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 부럽네 음, 아, 부럽네 <웃음> <나갈게, 웃음> 힘들었어 어, 그렇죠 나갈게 아. 아, 잠시만요 <웃음> 죄송해요 잠깐한 번만 다시 <웃음> 여기는 미늠사 부스인데요. 미늠 부클럽 가입할 수 있게 안내도 되어 있고 미늠 부클럽 가입하면 어떤 굿즈들을 받을 수 있는지 전시도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미늠 부클럽 가입을 여태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미늠 부클럽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책이 거의 다 문학책 위주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평소에 읽는 책이 문학보다는 좀 비문학 쪽에 더 끌리는 타입이라서 제가 과연 미는 북클럽을 가입을 하고도 그만큼 뽕을 뽑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태 사실 다른 유튜버 그 분들은 다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곳에 한번더 와서 제 소설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 어 버스 왔다 버스 타야 돼